소나무 아닌가요? 이는 블루에로우 블루에로우 이거 네. 참 귀여워요 이건 네, 테디라고 테디. 어, 안에 있는 흙으로 이렇게 일단 화, 한 절반 정도의 흙을 채워서 이렇게 한번 눌러주고요 기존에 있는 땅의 흙과 이제 화분 안에 들어있던 상토흙과 하나가 될수 있게끔 물을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그냥 위에서 주는 게 아니라 양쪽 옆에를 이렇게 찔러주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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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심는 거예요? 집 앞에 조경하는 겁니다. 아, <웃음> 조경 한 3,000평 정도 심습니다. 아니 만원 약만 한번 되는 거 아니에요? 남는 시간에 뭐 짬짬이 <웃음> 보통 지금 이렇게 심게 되면 은뭐 3년에서 4년을 이제 키워야 되거든요. 그때 가서 가격이 뭐 쌀지 비쌀지는 가봐야 알겠죠. 음. 그런데 이제 뭐. 장기 적금 든다 생각하고, 예, 네. 해보는 겁니다. <웃음> 이거 양파나, 그, 나물 같은 경우 수확시가 있어가지고. 있어가지고. 예. 또 그때 바쁘잖아요? 예. 그렇죠. 이거는 심어 놓으면 3, 4년 정도는 관리만 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뭐 전지 살짝 살짝 한 번씩 해주고, 물주고, 어, 한 번씩 응애약 예, 응해약 방제제 한 번씩 해주면 되니까. 크게 많이 손갈 일은 없습니다 양파마늘은 그 수확철에 수확을 해야지 만이 아니면 다 썩어버리는데 비가 오면 장마철에 요거는 뭐 돈, 돈이 돈 급한 거 없으면 키 크는 대로 가격이 매겨지거든요 뭐 올해 자금이 여유돼서 나무 안 팔아도 되고 팔기 싫으면 내년에 팔면 되고 그 다음에 팔면 되고 3,4년을 바라보고 하는 거니까 여유자금으로 접금된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괜찮겠죠? 요거값도 상당이 기대될 것 같은데, 같은데. 좀비상합니다 <웃음> 일곱 개 지금 그 나무 종류가 있는데 네. 저는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이름이, 이름이 뭔지 좀 알려주시면 요거는 최고 키가 크죠? 요거 아, 선장, 예, 선장성이 예, 좋은 얘들보다 훨씬 크네 예. 요거는 그린 자이언트입니다 아, 그린 자이언트? 네, 그린 자이언트 어.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어 골든 브라반트 야, 요거는 어떻게 크나요? 사진에. 이름대로 금색입니다, 금색 골든. 아, 네. 황금색으로 돼가지고 네, 네, 네. 모양이 네. 이렇게 되나요? 어떻게? 요거는 나? 그대로 아, 그대로 올라가요? 네, 그대로 올라가서 이렇게 그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측백나무라서 아, 이렇게 큰 스트리처럼? 예, 네, 우리가 보통 이제 가정에 이렇게 하는 크리스마스 트리 나무처럼 그렇게 그대로 음. 잘 큽니다 소나무 아닌가요? 이건 블루에로우 블루에로우 네, 푸른 화살 빵빵하지 않고 얇으면서 예쁩니다 에메랄드 그린입니다 에메랄드 그린 네, 이게 지금 뭐 전세계에서 판매량 1위를 하고 있는 어, 가장 인기가 많은 그리고 아. 가장 많이 퍼져 있죠 아 이게요? 네이 나무가 근데 써니스 마르그입니다 야, 이야 어떻게 공 많이 했네 이거 <웃음> 네? 요거, 요거 참 귀여워요 네, 이는 테디라고 어, 테디? 지금 요두 가지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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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해 있는 나무들을 보니까 꼭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 아, 돈을 떠나서. 나도 해보고 싶다. 어, 아, 내가 키워보면 이거보다 더잘 키울 수 있을까? 음. 있을 것 같아. 음. 네, 그래서 욕심이 나더라고요. 한번 키워보고 싶다. 한번 멋지게 키워보고 싶다, 3년 동안. 네. <웃음> 아. 누가 봐도 탐이 나는 나무는 사가겠죠? 사고, 그렇죠. 사고 싶은 나무. <웃음> 나무 수는 얼마나 심으시는 거예요? 수십 가지가 되는데, 네. 거기에서 지금 이렇게 일곱 가지, 아마 한열몇 가지 정도? 음. 지금 봄에도 심고, 가을에 또 식재하고, 또 내년 봄에 식재하고 해서, 아마. 계속해서? 종류별로 아마. 앞으로? 예, 네, 다. 종류별로 다. 제가 재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슈퍼 농부가 아니라 슈퍼 조경 <웃음> <족용> 사장님이 되겠는데 <웃음> 네. 5월 달에 지금 또 수입이 들어오는 나무들이 있거든요 네. 그거 주문했는 것까지 치면 한 12,000주 만, 만 정도? 12,000주? 이야... 네. 이게 초기 투자가 많이 된다는 거 <웃음> 어찌 됐건 3년 후에 이밭 뒤에서 지금 심고 있는데 얼마나 커질지 되게 궁금하고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요건 어떻게 심어요? 그냥 밑에서 밀어서 아 여기 밀어서 오 뿌리가 아주 대단합니다. <웃음> 어 이렇게 뿌리가 잘 돌았죠? 예. 네. 요거를딱 네, 심어서 밑일보다 약간 아래로. 예. 어. 네, 지금은 너무 아래로 가서 살짝 흙을 넣을게요. 이렇게 요 정도면 됩니다. 이렇게 안에 있는 흙으로 이렇게 일단 확한 절반 정도의 흙을 채워서 이렇게 한번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파낸 흙으로 채워줍니다 이렇게 채워서 다시 뿌리와 화분과 이렇게 만날 수 있게끔 이렇게 꼭꼭 눌러주는 겁니다 이렇게 공간, 그 공간이 그공간 생기면 겨울에 또 얼어죽다든지 이렇게 살기가 힘들어지거든요 손으로 눌러가지고 공간을 최대한 없게끔 만들고 이 상태에서 물을 한번 주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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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깔아 앉으면서 이렇게 하나가 될수 있게끔 지금 물을 주고 지나가니까 기존에 있는 화분의 상토와 그 기존 바닥에 있던 흙과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하나가 됐죠 이렇게 물을 돌아가면서 밑에 공기 구멍이 하나도 공기 공간이 남지 않게끔 이렇게 물을 한번 흠뻑 주는 겁니다 바람 불고 하면 수분도 많이 날아가겠죠 그리고 또어 제초제를 살포를 안 했기 때문에 바라억제재를안 했기 때문에 또 풀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옆에 있던 흙으로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공간을 좀 메워주면서 비닐 위 이렇게 덮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마늘 양파 하다가 조교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어찌됐건 대한민국 농부들이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돈잘 벌고 또잘살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속히 올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원하면서 저희 한국농산팀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Here we go.